저? 님시 yeah. 야. just 여기 왔어. 왔어! 오늘은 고양.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토이 아, 채널 운영중입니다 다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왜>? <웃음> I'm I'm shy. <웃음> Why are you shy? You don't have to be shy, dude. <웃음> 오늘은 어, 하랑 같이 하노이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여자친구는 지금 일하고 있지. 디아스테 yes, 11. <웃음> <웃음> so Your first time to looking this, 뭐래? Because it's easy to find the money. Oh, t h i e i the p e n u No, no, no, no. I buy t h i t Oh, really? Yeah. This is mak, not mak. Ma This one must be C. Yes, makwa. Uh, the chamjadi. Ma oh, ma ma uh, oh, makwa. Makwa. <laughs> oh yes, my god, makwa. that is damn cute. Yeah. Toilet. Sing, Oh my god. That is cool. That is fucking really cool. This is the famous in Korea. Really? Yeah. <laughs> what's our song? <what's> <laughs> no, no, no? <laughs> oh, I don't understand. <laughs> so, I don't understand. <laughs> But Here t h e many f o o d Why you go to t h o i a n Because Hoiang, l i k me, is freaking unique. It's signature. 그 yes. 오케이. Okay. Yeah. I t r i e to understand you. Oh, 왔다 왔다. 어, 넘버 4 맞네. 아이고 미팅이네. 기 클린이래? e s d e a n y a I think the 아, 이거가 이제 루트구나. 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t 거랑 가격이 좀 틀리네. Uh -huh? The different price. 더 yeah. 다른 application.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Yeah. 또 우리 밤미 먹으러 갈 거예요. Yeah, just because of 밤미. Yeah, 밤미. 도착했어요. 오로 가자. 오케이, 너 도착했으니까 먹으러 갑시다. <웃음> Can I do it? I'll find it. You can't d p it b e h u h Yeah, yeah, yeah. Here. Right here. How long? 1.2 kilometers. 15 minutes of walking. Okay. Can you do it? Yeah. h i k a n g Yeah. Why not? <laughs> oh, shit. <laughs> can you read it? I don't know if you c a read it. m e a n r y i t okay u n g are y o p Of course Is t i s restaurant the, the beautiful? It's just a clean restaurant y okay. o u like clean restaurant right? Byung yeah, yeah, yeah. Can we get into v i n m a <웃음> 프리 에어컨. 여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의점 모든 게다 있다고 보면 돼. 과일부터 다음에. No no no no. 오. Okay. 케 oh. oh. Okay, the f o u r s t r g e How many bami t o e eating? I'm going to eat two bami. Two bami? <laughs> yeah. Okay, I'm thirsty. e t three, three bami. <laughs> <laughs> like, oh, okay. Don't touch me. <laughs> 하이파이브! 하이 r Hi, f a t h i t the... <laughs> h uh, i n a a t h e n e v e r u n e r Why I t r a v s c r e a n t c Yes, <laughs> I <focus on> <laughs> That's my girlfriend, too. Ah, so, so, so, so, so, so, s so, o so, so, so, s so, o o s so, so, so, so, s w o s What kind of bunny do you want to eat? Just the o a l Oat? Oh? Yeah. Are you serious? Yeah. Oh, I'm just kidding. I'm just going to eat one. No. So I'm the. Go, you go, you g Three. Tintal? Mm. Can you finish it? y e I'm mm. Not vegetarian. Okay. This, this, this. Are you sure? Yeah. Alright. Three. 암다 t 리밤 t h r 드 e 밤이밤 i 가 o h o 개 이거 n 개는내 m 이거는 m i got h i s is my 이거 e o s s x h 이거 yeah. yeah. oh, so 거 우리나라 돈으로 천 오백 원 채소도 되게 많아 우리나라의 대육볶음 비슷한 맛이야 바베큐 밤밀 큐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i can never get any of my m e or like this 이는 에그 밥이. 아, 이것도 맛있네. 응? 음? 그 반미, 어도 음. 이거? Yeah. 야, 한국인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음. 어, 별로 많이 안 들어갔어. 음, 맞네. 어, let's try i t Are you sure? It's 아, 베트남 미 먹을 때는 천장 까지는 좀 조심해야 돼요. 레프서런치스 l i t s not o i l y It's because of the sauce. Look. The sauce. 오일이 아니야. No, this sauce is not oily. It's just because of the sauce. To eat one more mix. The system is for dessert. Dija? Dessert, yeah. Do you want dessert? Okay. How okay. much is it? 40,000. Just sunny. Yeah.